비트 드세요 아 첼리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한국타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번 일찍 일어나 볼려고 별 짓을 다 했었죠 여섯 시기상 다섯 시기상 미라클 먹었는 채널지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나니 아 그건 대화 아닙 그렇게 했는데 왜못 들여나 사람이 간다 간다 해서 한밤 안 변하대요 그렇다 아이 랩이란 게 네, 상당히 힘드네요. 좀더 이어서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아, 앞서 말했다시피 는 정말 일찍 일어나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저는 정말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아직 고군분투 중입니다. 한 20몇 년을 그렇지 않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거 한달한달 해서 에?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또 이거 뭔가 좀 해야겠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좀 제대로 해야겠다. 진짜 습관을 좀 만들어야겠다. 한달 하고 말고 한달 하고 말고 한달면한 달에 보면한달한달면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습관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아, 66일 동안 한번 6시에 일어나보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66일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영상이 올라가는 바로 오늘이 2022년이 되기까지 바로 66일 남은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부터 66일 동안 6시에 일어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챌린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 혼자 도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해요 뭐꼭 6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고 싶었던 분들 저희 챌린지 with t a r 카페에 오시면 또666 챌린지를 또 만들어놨어요 어 내일 아침부터 66일 동안 제가 매일매일 인증 게시글을 올릴 겁니다 거기에다가 댓글로 6시에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저도 이렇게 뭔가 좀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뭐 100불로 달성하신 분들께 뭐 리어드를 해드리고 싶은데 또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좀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번에는 그냥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꼭돈걸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진짜 2022년에는 그냥 6시에 일어난 습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내일 아침부터 6시에 66일 동안 일어나다 보면 2022년 1월 1일에는 6시 이상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해야 되나? 빨리 해야 되나? 이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옆에서 뭔 고민을 하냐고 어? Don't t h i 뭐 한국 터전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용기를 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마 하다가 자빠지면 자빠지는 거고 뭐 어쨌든 우리 해봐야 뭐 되나 안 되나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 있습니다. Challenge with 타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66일 동안 6시 일어나는 습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진짜 서로 응원도 하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저 사람이 6시 일어나서 뭘 하고 사는지 이런 거좀 보고 이, 여러분 이 환경이 자기 주변 사람이 어떤 눈에 따라서 자기가 또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육육육치하는지 시작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Don't think, just do. 함께합시다, 여러분. 사람 한다 한다 해서 안변안 변하는. 좋아 <웃음> 사람 한다 한다 해서 안변안 변하는.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떴어도 고프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